안녕하세요. 응. 오늘은 제가 자고 와요. 꾸즈! 안녕하세요, 방선생님. 안녕하세요. 오늘도 강의하실 게 있다고 들었어요. 네. 뭐죠? <웃음> 음, 더러운 것도 좋은 거야라는. 네. 이야기를 제가 지웠는데 네. 여러가지를 배울거예요 네. 거기에서 예, 개다리춤도 알려주시는건가요 지금? 응 개다리친도 위험하실 어? 어? 어? 머머어머 <웃음> 네. 더러운것도 좋은거야 응 음. 말한거 해리 <웃음> 지은거 해리 네 출판사 해리집 혜자가 <웃음> 다서 살았어요. 네. 그에는 콧딱지, 음. 귀집, 도면, 대면, 땀, 음. 침, 아, 눈물도 있어. 음. 눈물, 아주 아주아주아주아두 아, 좋아하는 아이예요 내년, 왜죠? 더럽잖아요 이유를 알아볼까요? 네 침은 음식물을 녹여줘요 네. 그러니까 절대 절대 침은 많이 뱉으면 안 돼요 침은 꼭 삼겨야지 아낄 수가 있거든요 아프니 침은 절대 절대 네. 뱉, 뱉지 마세요. 네. 눈곱은 왜 좋아하지 않아요? 왜 좋아하죠? 눈병이 생길 때 많이 눈곱이 생겨요. 네. 근데 왜 그때 눈곱이 생기냐면? 네. 싸우느라고 그런 거예요. 세균이 아. 왔는데. 네. 그 거기에서 일단 눈곱들이 물리쳐 거예요. 어, 그래요? 눈물 왜 좋아하지 않아요? 몰라요. 눈물은 양파 먹, 양파 썰을 때 매운 냄새가, 매운 냄새가, 양파 같은 데 매운 냄새가 눈 네. 안으로 들어가면 네. 눈물이 나고요. 네. 먼지가 들어가도 눈물이 나요. 네. 그 아픈 것을 잘 씻거네요, 눈을. 아잘 씻어내요. 아, 눈 따간 것도 눈물을 흘려야 이렇게 그게 눈, 따가운 게 나오는구나. 네. 아, 그렇군. 눈물은 꼭 필요하네요. 네. 아 근데 맨날에 눈 따고 왔던데 눈이 네, 흘리까 그리고 <웃음> 네. 그리고 네. 왜 도대체 왜네 방귀가 좋은지 아세요? <웃음> 방귀요? 네 방귀 껴드릴까요? 아니요 방귀 왜 좋은지 아세요? 몰라요 <웃음> 우리가 음식을 먹, <웃음> 냠냠 맛있게 먹은 후에 네. 여기에 가스가 채어요 가스. 아, 음식을 먹으면 가스가 나오는군요. 네. 네. 가스가 이렇게 퍼지면 네. 방귀를 꼭 빼야 돼요. 아, 어, 왜요? 그거는 나쁜 가스예요. 아, 나쁜 가스를 내보내는 거구나. 네, 방귀는 꼭 필요한 거예요. 딱딱딱 소장에서 나올까요? 대장에서 나올까요? 어떤 거요? 대, 대변 대변이요? 대변은 코코멍이요. 에이. 대장. 응. 비 소장. A 대장. 댕댕댕. 기는 그럼 어디서 나올 거야? A 대장. 비 소장. 대장. 오. 고... <웃음> 그래요? 네. 대장에서 나오는 거예요? 네. 아 그렇군요. 우리가 똥쓸 때. 네. 어, 너무 박사님 입에서 똥이라 입에서 똥이라니요? 네. 대변이. <웃음> 대변 아 더러워. 대변 살때 네. 여기 여기로 가잖아요 방귀도 여기로 <웃음> 어, 그렇군요 알았어귀금이야어그렇군또 <웃음> 뭐가 있었죠? 귀지 어 귀지 귀지는 뭐가 좋아요? 왜 좋아요? 왜냐면 네. 귀지는 네 음, 코딱지랑 비슷해요 이게 그 코딱지랑 비슷해 내 거야 내 거야 아,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귀지도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. 언니 귀지는 네. 귀지 응. 그죠 짝짝짝 저는 다리가 뭉친답니다 어네너 방귀 시키지 당연히지 언니 근데 언니 버리지 당연하지 너 엄청 못생긴 거 알지. 당연하지 언니 엄청 못 당긴거 하지 당연하지 너 엄청 거진인거야지 언니 엄청 거진인거 어? 하지 당연하지 어. 않을 아, 당황했어 당황했어 거지가 거지, 뭔지 몰라 거지 느낌 거지게임 어 그거 <웃음> 뭐야 시찰눈떠너눈감 박혔어 <웃음> 눈 깜빡하는거야 <웃음> 아 그러니까 아, 잡는거지 <웃음> 어, 아랫입을 깨물었어 화가 났다는 증거지 코가 발랑발랑 거리기 시작했고 하나 둘셋 감았잖아 시시시 <웃음> 시, 시. 공대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고, 엄마고, 애기고, 엄마, 엄마 아, 아니, 아빠고 문뚱뚱해아깨 잤. 아, 이거. 어이야, 얼굴 때리는 거 안돼 아니, 막는 거 하지 마. 아구문. 아빠군은... <웃음> 하지 마. 왜숨숨건데왜숨 <웃음> 응. 별 엄마가 백 100개 보여 줄까? 응. 누워 봐. 별 100개 보여 줄게. 누워 봐 봐. 응? 별별 100개, 응? 100개, 100개, 100개, 100개, 100개 보여 줄게. 응? 아우! 아우! 아, 별, 아우! 별별 100개 보여 줄게. 어? 우 어! 발찬. 나도 자리. 이거 개 보여 줄게. 다이 누워.